20세기 초 미국의 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. 그는 주식 투자로 큰 돈을 벌었었고 시간이 흘러 주식이 끝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는데요. 그래서 이제 처분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항상 고민 중에 있었다고 합니다. 그러던 어느 날 구두를 닦던 중구두닦기 소년이 선생님 주식하시나 보군요. 저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요즘 다들 주식으로 엄청 벌더라고요. 그는 깜짝 놀라며 이 이야기를 듣고서는 모든 주식을 다 팔았다고 하는데요. 그리고 얼마 후 대공황이 일어나게 되었고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.